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아주 서늘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 가을인가? 에이. 찾아보니까 오늘이 8월 23일 처서였어요. 더운 여름이 가고 또 이렇게 선선한 <웃음> 가을이 오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 처서 자 이제 처서가 지나고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들게 되겠죠? 어,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그 아로마로 다, 어, 다이어트하는 아로마 레서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향기로 우리의 그 가짜 식욕을 좀 잠재우고 좀 군것질이나 뭐 쓸데없는 폭식을 줄이기 위한 그런 향기 테라피인데요 제가 한 달간 해보고 여러분과 후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결론은 제가 1.6kg가 빠졌어요. 한 달간 해서. 그래서 제가 어, 이세 가지 향기, 페퍼민트, 레몬, 버가못 이렇게 같은 정량으로 1대1대1 이렇게 해서 향기를 맡아준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자주 맡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군것질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출출해지면 막좀 가자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폭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군것질을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이 향기 테라피를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뭐 운동도 무리하게 하지도 못했고요. 네, 뭐 그럴만한 에너지도 없었고 그래서 운동도 무리하게 안 했고 또 이렇게 식사도 제가 뭐 이렇게 굶는다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점점 지난 한 달가 보면은 좀 폭식하는 게좀 줄어드니까 먹, 먹을 때 식사량도 조금씩 조금씩 좀 줄었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게 됐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도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빨리 먹던 거를 천천히 먹게끔, 네, 그렇게 변화가 돼서, 뭐, 한달 안에 1.6kg가 빠졌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한 달에 1.6kg 너무 작지 않냐. 근데, 고기 한근에 600g입니다. 그래서 고기 한근, 뭐, 두근이 넘게 빠졌다면, 어디선가 내 몸에서 이두근 정도의 무게가 나간 건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편안하게 군것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살을 뺄때참 유용한 아로마 레서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한 달을 해보고 또 나중에 어 1년 후에 한번 또 후기를 남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폭식하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먹게 되시는 분들 이 향기 테라피 한번 이렇게 바로바로 막큰 성과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또 다이어트도 마인드 전쟁 아닐까. 마인드에 따라서 다이어트도 성공할 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를 다 다잡, 어, 잡을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지난 그 다이어트 아로마 레서피 후기는, 한달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렇게 신상품을 음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요.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선물 고민 많으시죠? 네. 근데, 어, 이런 저희가 선물 세트를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그서 보면, 음, 예술작품이죠. 예술작품. 지금 현직 작가의 그 예술 그 그림으로 박스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사인도 밑에 있습니다. 여기 사인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예, 여기도 이렇게 사인이 좀 보이는데 자, 이걸로 프린트해서 제가 박스를 제작했고요. 또이 안에는 그 천연 한방 비누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천연 한방 비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율무 레몬 그리고 청기산 모링가비누, 맥주 효모비누 이렇게 세 가지 비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어 이런 천연 한방비누인데요. 저희 한기동도 비누를 써보신 분들은 어이 재료의 정직함을 믿고 또 구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 천연 재료 식물성 재료이기 때문에 어, 쓰시고 되게 순합니다. 피부나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거나 이렇게 목욕을 하실 때도 그 느낌이 순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천연 재료 식물성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건강에 좋은 비누를 이렇게 박스, 네 미술품으로 만든 박스로 선물을 하시면. 예술작품을 그림을 하나 선물하는 느낌, 고급스러운 선물, 받는 느낌, 또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제가, 어 저희 향기동동이 출시한 어 신제품, 추석 선물 세트로 말씀드렸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은 저희 그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가격과 또 구매를 하실 수 아, 가격을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 아직은 좀 덥지만 낮엔 또 이렇게 좀 덥지만 그래도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하루라서 어, 오늘도 음, 즐거운,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